지금부터 내 실력을 보여주지. 야! <웃음> 너, 너, 너, 너, 너. 나는 아니냐. 나는 보안관이될코봉옵시다 여기 있는 벽을 다 부쳐 버리겠어. 간다! 아이 어휴 움직여 <웃음> 야 누가 보면 진짜 내가 못 맞추는 줄 알겠다 <웃음> 아! 보험관이 안녕하세요 야 꼬마야 너뭐 총질을 그렇게 해야 되니? 어? 그런다고 저게 맞니? 아이고 참나 잘 와. 어? 쌍권총이네요 나는 바로 콜트야 난쌍권총의 저격수지 잘 보라고! 이 동네 보안관이라면 저 정도는 해줘야지 <웃음> 어이 꼬마 애송이님 총연습 좀더 하셔야겠어요 마. 그럼 난 이만 <웃음> <웃음> 어, 애송이라뇨 좀코 보이거든요 어 그래 아 그럼, 고송이 <웃음> <웃음> 아 진짜 재수 없어 저 아저씨 진짜. 콜트 보안관은 집에 있는 게 확실한가? 예 대장! 집에서 자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은행을 턴 다음 바로 말을 타고 도주합니다. 알았지? 예! 대장! 자 그렇다면 은행을 털러 들어가 볼까? <웃음> <웃음> 어? 아니 저건 크로우? 크로우 패거리들이 지금 은행을? 안 되겠어. 빨리 콜트한테 얘기해 줘야겠어. 콜트! 어, 콜트! 콜트 나와봐! 지금 급한 일이야 콜트! 아우 지금 급한 일이라고! 안에 있는 거야? 콜트! 아우 진짜 얘 뭐하는 거야 진짜? 뭐야? 아, 지금 자고 있는 거야? 아 진짜 안 되겠어! 에이, 야! 일어나! 일어나라 봐! 어? 어? 아 쉘리! 아이 무슨 일이야 나 보고 싶어서 왔지요? 미쳤나봐얘 진짜 지금 잠이 와 지금? 지금 크로운 무리들이 아 지금 은행에 갔다고 은행 돈을 훔치러 갔나봐 뭐? 은행을! 비켜봐! 이 녀석들! 어 같이 가! 어우 진짜 쟤이 제... 녀석들! 가만 주지 않겠다! 아, 같이 가 골트! 같이 가! 아, <웃음> 자 어서 가자! 잠깐.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어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아, 아, 그, 그게 호호호그호호호호고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야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그게 아, 잠깐 잡아 총 어디 놔두고 왔다 아 맞다 맞다 침대 저기 베개 밑에다 놓고 갔네 총을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이거 야! 어? 너 지금 총 없는 거야? 하하하하 <웃음> 아니 그렇다면 얘기가 달라지지 내 수리건 맞좀 봐야겠구나 아형 그래도 저, 저 바빠가지고 저 먼저 갈게요 형님 어허 어.. 따라와 지금부터 인질일 거야 야! 어디 콜트를 묶어버려! 사실 알려야겠어 고봉아 고봉아 어, 고봉이 집에 있니? 고봉아 잠시만 나와봐 어? 누구십시십니까? 지금 보안관 콜티가 그로운 우리들에게 납치당했어 네가좀 도와줘야 될것 같아 아, 어, 저한테 애송이라고 놀렸던 그콜티형이 납치당했어요? 어, 그래 맞아 어? 잘됐네요 <웃음> 아, 그게 아니잖아 지금! 네가 좀 도와줘야 돼! 아니 아까부터 난노래대로 쥐고 아이고 총도 잘 쏘시는 양반이 왜 납치 당했는지 몰라? 너 진짜 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너안 도와주면 이사건으로네 코를 날려버린다! <웃음> <웃음> 아이 누나 아이 말로 하세요 누나 <웃음> 내가 누가 안 도와준다고 했어요? <웃음> 어우, 나터프하기돼 진짜. 너무 터프하다, 요 <웃음> 됐어, 그럼 빨리 가자. 네, 누나. 으려! 으려! 와와와와와와 어, 누나. 크로우 무리들이에요, 누나. 어, 그래, 구봉만 잠깐만, 나 따라와 봐봐. 조심조심 네! 자자자 조심조심 네 누나! 어떡하죠? 계획이 있으세요? 어, 나한테 계획이 있어 자, 무슨 계획이냐면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네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요렇게 하면 돼 아, 그러니까 내가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누나가 요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어, 넌 역시 똑똑해 자, 이렇게 해볼까? 이 아니 따뜻한다고 달라고 하하하하 없지 <웃음> <저> 콜 <콜테아> 아저씨가 손에 짝이 묶인 거 정말 나이스한 거 같아요 뭐? 어? 아니 난저아저 그냥 싫어요 너왜 그래 진짜 나 도와 죽겠잖아 <웃음> 아, 알았어요 <웃음> 근데 진짜 따가워진다 자 어디 가자 <웃음> 일단은 뒤쪽으로 돌아서 돌아서 거기 가자 어, 알겠어 누나 아! 어! 아! 진짜! 오! 진짜! 내가 먼저 갈 거야! 내가 먼저 갈 거야! 어 진짜! 허우! 엄방 높아! 죄송해요 누나 아까 먹은 밤이 소화안 됐나봐요 잘 들어! 나는 변장해서 콜트에게 다가갈 테니까 넌저 위에서 시선을 돌려줘! 그러면 내가 콜트한테 총을 건네줄게 알았지? 알겠습니다 올라갈게요! 어? 이거 <목소리> 뭐야? 어? 이거 언제부터 선인장이 여기서 찍어 어? 선인장 뭐야? 응자 분명히 움직인 것 같은데 어? 이거 이상하다 움직인 것 같은데 어자아 어이 가마이들 에이 저 뭐야 지금 안녕 내 네, 엉덩이에 포고 해봐요 쭉아쭉 으이 처럼 당장 쏴라 내가 아저씨 끝 풀줄게요 <놀라> 누나 이때야 골트총파아자 고마워 셀리 좋았어 가만두지 않겠다 야, <놀라> 허! 고봉아 너는 지금 셀리와 함께 먼저 마르타고 도망가 여기로 내가 알아서 할게! 어 네! 알겠습니다! 귀를 잘 부탁드릴게요! 지금부터 내 실력을 보여주지! 야! 우와 진짜 멋있다! 골지형 진짜 멋있다! <웃음> 고마워 애송이! 네! 어, 어, 아니.. 소승아 네 아, 아니 똥아 어. 어쨌든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 떼형 하하하하 <웃음> 좋았어 아 돈도 돌려줬고 마무리 잘 됐어 내가 오늘 기분 좋아서 한턱 쏜다 와자 가시죠 뭘 쏠까 어+ 어 이거 뭐지 어네 그거 뭐예요 노란 거 이거 <웃음> 아 이거 어 똥이야 똥네 네, 가자 아우 싫지 말고. 아우 오, 아까워. 아까워 원래 챙길 수 있었는데 <웃음> 얘들아 같이 가 어우. 어? 어? <웃음> 뭐야 이거? 잠깐만 어머 금이네? 아싸 어 <웃음> 먹거리 나야겠다 아 와우 유